결국엔 나는 좋은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꼭 이딴 식으로 와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딴 식으로 와야 돼? 조금 더 나한테 좀 젠틀한 방식으로 올수 있지 않나? 나 그냥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이딴 식으로 꼭 와야 돼? 무식이 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건내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닐까요? 죄책감을 없애려 춘카님 영상 마음공부 영상 책 읽어도 벗어나긴 힘드네요 아직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제일 힘들죠. 너무 무거워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내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은 있지. 하지만 내 탓은 아닙니다. 책임과 탓은 달라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플러스와 아이너스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없어요 뭐 어떤 현실이 펼쳐졌으면 은 근데 그게 나 혼자 펼쳐진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일어났어 내가 뭘 했는데 상대방의 뭘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줬어 그럼 그건 나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창조한 겁니다 가족들도 같이 창조한 거예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현실을 창조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족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 현실이 오는 이유는 나 자신이 그리고 우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의 깊은 내면 참나가 더 빛의 존재로 내가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려면 은 얘한테 이런 일들이 필요해. 이런 걸 닦아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창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겪어야 되는 일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로만 이렇게 아 여러분들 아 이런 순간에 이렇게 하세요 응? 여러분들 뭐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을 더 허용하세요 백날 말을 해봤자 백날 말해봤자 제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만큼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언제 전달이 되냐 이렇게 막 말을 해놔 말을 해놓고 나면은 언젠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되게 힘든 일이 하나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합니다 왜 깊게 하냐? 너무 힘들거든 평소 같으면 조금만 생각하다가 에이 귀찮아 그냥 치워버려 하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 피할 수도 없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각을 정말 깊이 합니다 정말 깊이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게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번개불처럼 딱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 그때 그 깨달음의 순간에 아 그래서 중카님 이렇게 이 말했구나 하면서 그 전에 들었던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깊이 확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인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뿌려놓는 겁니다. 지금 들었다고 해서 안게 아니야. 이 뿌려놓은 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발화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제가 말했잖아요. 도고일척이면 마고일장이다. 도가일척 자라나면은 마, 실현, 실현 더 크게. 온다. 더 크게. 근데 왜 그러냐? 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리고 또 나는, 삶의 완성을 원하고 있거든요. 더 성장해 나가고, 더큰 그릇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가. 응? 멈춰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러와요. 그걸 겪다 보면은, 성장을 한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거고, 내가 가족들한테 피해를 준것 같은 상황도 있을 거고, 나 스스로 너무 싫을 순간도 있겠지. 근데 그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또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했고, 필요한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장을, 성장이 되고 도움이 될지는 그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성장이 될까? 이게, 아, 진짜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네? 자꾸 강연 때할 얘기들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삶은 왜 펼쳐질까? 아무리 역지사지를 하고 내가 여기서 뭘 배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펼쳐지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나중에 되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걸 배우기 위해서였구나. 나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면 은 너무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안에 갇혀있을 때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우물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우물이 만약에 동그라면 동그라미 하늘이 보일 거고 네모나면 네모나 하늘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우물 안에 세상이 내 전부일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 가그 우물에서 날 꺼내줬어. 그러면 아 세상이 동그란 게 아니구나, 네모난 게 아니구나.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무한하구나. 근데 뒤늦게 알면 어, 이렇게 간단하고 위로 올라오면 알수 있는 걸왜 몰랐지? 싶지만 그 우물 안에 있을 때 모른다니까.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내가 그 안에 갇혀있을 때, 내 생각에 갇혀있을 때는 몰라요. 알것 같죠? 몰라. 자기 객관을 잘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못 봅니다. 어? 그런 사람들도. 남들보다 조금 나. 낫지만, 그런 사람들도 놓쳐요. 저도 자기 객관을 정말 잘 되거든요. 아, 메타인지. 메타인지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잘 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들이 있어. 요 아니, 중도 제 머리 깎아요. 근데도 자기 혼자서 깎으면은 놓치는 데가 있잖아요. 막 어딘가에 막 듬성듬성 나 있고 막 한단 말이지. 아무리 그, 어, 꼼꼼히 한것 같아도 놓치는 곳이 있다니까요. 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인지 아무리 뛰어나도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할 때는. 잘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각도가 안 나와서, 뭐, 손이 안 닿아서 좀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놓치는 것들이.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함께. 혼자 하고 가지 마시고. 공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자기만의 생각이 갖히기 가 너무 쉬워요. 마음 공부 하다가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이 갖힌 분들이 너무 많아.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니까 훨씬 더 훨씬 더 건강하게 갈수 있는 거죠. 훨씬 더 건강하게. 특히나 이제 마음 공부 중에서 빠지는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거, 영적 현상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되게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정말 정말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 별별 체험들다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현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생이 끝날 때까지는 이걸 제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뭐얼마큼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저도 되게 다양한 체험 해봤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살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해 내가 뭐 멀리 있는 뭔가를 보고 누군가의 마음을 막 꿰뚫어보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따 쓸 건데 물론, 이런,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음, 그런 어떤 능력적인 것들, 영적인 체험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나는 지금 더큰 안배 속에 걷고 있다. 더큰 지혜와 사랑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고집하는 삶만을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설사 힘든 일이 와도, 아, 여기 필요한 일이니까 왔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딱 지내다 보면 은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물론 그 과정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 많아요 도대체 이 일은 왜 왔을까 너무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책을 하게 되거나 저라고 없었겠어요 강연 때 오시면 은 정말 제가 노골적으다 얘기를 드릴 건데 힘들었어요 저도 죽고 싶었고 괴로웠고 그런 마음 듭니다 근데 그 일도 지나고 나니 어, 꼭 왔어야만 하는 일이더라고요 꼭, 그렇게 펼쳐졌어야만 했고,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알겠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알겠고, 좋은 일이라는 거. 결국엔, 결국엔 나는 좋은 일이라는 거 알겠는데, 꼭 이딴 식으로 와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딴 식으로 와야 돼? 조금 더 나한테 좀 젠틀한 방식으로 올수 있지 않나? 나 그냥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이딴 식으로 꼭 와야 돼? 그냥 말해도 알아들었을 텐데. 조금만 살살 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꼭 그런 식으로 왔어야 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게 완전했다 꼭 그렇게 와야만 했다 그 일이